되기서도 처음에 이라고잡 보면 애쓰기 때 복제가 되니까 화가 되고 쭉 가다가 말기에서 또 분열이 일어날까 또 떨어지고 <웃음> 또화학 하다가 말기에서 또 분열하니까 또 떨어져요 여기가 일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그 얘는 염색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EN이었던 게? 얘가 N으로 바뀌어 그럼 제1분열일 때 바뀌는 거예요? 제2분열일 때 바뀌는 거예요? 제 1분열이요. 아, 그럼 제2분열 거치면요 음. 근데 그럼 여기 한 개의 세포가 분열하면 생기세포 분열에서는 몇 개의 딸세포가돼요네개생겨 음. 아, 개.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